네그 다음엔 오형식 동사에서 이런 동사에서 자 어떤 동사를 공부하냐면 요 자리에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라 해요 투부정사는투가 붙는 거고 투가 없어지는 걸 원형 부정사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투가 떨어져 나가는 동사가 몇개 없어 그러니 걔를 공부해야 돼왜냐면투를 쓰는 동사 투부정사를 여기다 써야 되는 이런 동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자리에 투부동사 쓰는 동사들이 나머지 다고 툴을 빼는 동사들이 몇개안 되는 게 바로 사역동사 지각동사라고 있어요. 자그 오형식 동사에서 아까 보냈죠? 목적어디의목적어호 목적보로서 여러 가지가 올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 형태로 올수 있는 게 있, 있거든요. 근데 다 툴을 써야 돼 원래. 문장 중간에 동사를 떨렁 쓸순 없잖아. 여기 이미 있는데. 근데 동사를 써서 툴을 썼는데 특별한 경우면 또다시 툴을 뺀단 소리야.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바로 사역동사, 지각동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꼭 외워둬야 돼요. 자이 자리에 동사 자리에 make, have, let, help가 쓰였어. 그러니까 뜻은 다 시키다 라는 소리예요 뭐뭐하게 시키다. 약간 이건 센 말이고 이거는 들센 말, 약한 말이고 이거는 허락하는, 허용해주는 거고 얘는 돕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동사가 쓰였을 때 자, 내가 뭐하도록네가 뭐하도록 그가 뭐하도록 할때이 동사의 개념이 여기선 툴을 쓰면 안된다. 그래서 내가 나가도록 go 그 out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동사가 헐렁떨렁 나왔어? 왜 그러지? 예, 앞에 있는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make, have, let이나 help, 그다음에 예, 지각동사 보다 듣다 그라 할까 했죠. 보다 듣다 또 하나 느끼다 예, 이런 동사가 여기 왔어. 그러면 누가 뭐뭐 하는 걸 보고 듣고 이런 소리야.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공부해 놓으세요. 예, 원형구정사를 목적격 보호로요 자리에 쓸수 있는 동사 쓰는 동사. 그러면 이 동사가 아닌 예를 들면 g e t 이 동사 썼다 치자 get도 시키다 거든요 그럼 g e t 이 동사 여기다 쓰면 뭘 써야 되냐 to를 써야 돼 예. she got me to go ou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she got me to go out 뭐 얘만 볼게요 여기가 만약 made면 예. made me go 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de가 왔을 때와 get이 왔을 때 got이 왔을 때는 차이가 있다 되게 중요해. 공부해 두세요. make a l e t help 그 다음 지각동사는 뭐다? 예, 툴을 쓰면 안 된다. 동사 원형이 보다 그쪽, 그쪽 보호 자리.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세요. made, had, let, help, heard, watched, look at, felt 다 뭐야. 여기는 지각동사고요. 예, 여기는 사역동사지요. 이 음. 예, help는 또 중, 나중에 또할 할 테지만 투를 써도 돼. 유일하게 영어에서 양다리야. 예, 원형도 되고 투도 되는 동사예요. 또 낮에 배. 어쨌든 원형을 쓸수 있으니까 알아둬야죠. 마이티처럼 자, 만들었어. 시켰어라고 했죠. 시 시켰, 시키다.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자, 목적어한테 목적보와 하라고. 여기 행동이야. 뭐 예. 명사나 형용사의 보호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할 때는 동사 형태인데 그게 투가 있냐 없냐, 없냐. 여긴 투가 없어요. 원형이에요. 자 아빠는 나한테 시켰어. 뭐하게? 내 숙제를 마치게 했다. 자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레슨 허락하다예요. 내가 밤늦게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 나가듯이그 다음 선생님은 도와. 학생들을 도와. 뭐하는 걸 도와? 학생들이 learn something 하는 걸. 자, 뭔가를 배우는 걸 도와요. 근데 by themselves 스스로 혼자 하는 거. 근데 스스로 배우는 걸 돕습니다. I heard. 나는 들었어요. someone이 scream 하는 거.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거. 미칭에서 비명을 질러.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보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원형인 거죠. Then watched. 그녀는 봤다. 어떤 한 사람이 뭐 하는 걸? 픽업 하면 집어. 집어. 주, 주어 또는 집, 줍다 집다인데 가방을 집는 거, 줍는 거. on the table. 가방을 집어 드는 걸 봤다 이거겠죠? 그다음 우리는 본다 우리의 플라닛은 행성, 즉 지구를 얘기. Our planet 은 우리 행성, 즉 지구가 get dirty 더러워지는 걸 목격한다. 본다. day by day. 매일매일 하루하루 네, 자, 펠트 느꼈다죠, something, 뭔가가 crawl 하면 기어다니다요, 뭐냐, 뭔가 기어다니는 걸, 근데 등에서 으, uh, 기어다니는 걸 느꼈어. 자, 이때 지각은 또 중요한 게 뭐다? 예, ing도 된다 했죠, screaming, picking, getting, crawling 다 돼요. 그러면 ing 원형의 차이는 crawling은 하는 그 순간을 보고 느끼는 거고, 보고 듣는 거고, 그냥 이 원형이면 그냥 그거 하는 거. 예,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뭐, 더러워지는 거뭐 의미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ING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길을 건너는 걸 봤냐, 건너고 있는 그 순간을 봤냐 이런 차인데큰 차이는 없지만 둘다 된다는 게 중요하죠 ING도 되고, 원형도 되고 이제 이게 제이 무슨 동사? 사역지각동사 뭐가 중요해? 예, 목적어디에목적보어로서 원형이 온다. 원형, 동사, 원형. 예, 그거랑 비교해서 이것까지 공부해둬야 돼요. 그러면 원형 말고 뭐가 있다고? 투부정사. 다 투부정사 도 웬만한 동사는 다 투부정사 도요 음. 위에서 말한 사역지각 빼고 자, 그러면 어떤 동사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주로 예, 어떤 동사, 명사, 즉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또는 하라고 하는걸 예, 말하고 시키고 부탁하고 요구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충고하고 예, 그렇게 되도록 일으키고 명리하고 허락하고 경력하 이런 의미가 더첨가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목,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이 되죠 그때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예, 뭐뭐 한다 안데 때에 따라서는 얘가 를이 될 때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tell a한테 비 하라고 그 다음에 get a한테 비 하라고 시키는거고 a한테 비 하라고 부탁하는거 a한테 비 하라고 요거 a한테 뭐뭐하라고 또 a한테 a가 뭐뭐하길 원하고 a가 뭐뭐하길 기대하고 a가 뭐뭐하고 충고하고 a가 뭐뭐하는걸 일으키고 a한테 뭐뭐하라고 제시하고 a가 뭐뭐하는걸 허락하고 a가 뭐뭐하는걸 격려하고 a가 뭘뭐고 어프는 예, 양다리였죠? 원형도 됩니다. 주로 이런 동사야. 주로 이런 동사.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때요? 예, 얘가 뭐뭐 하도록 할때 아직은 안 하지만 앞으로 뭐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좀 많고요. 물론 얘는 좀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자, 엄마는 나한테 집에 일찍 오라고 말씀하셨다. 자, 나는 에스크는 이때는 부탁하다 해요. 그녀한테 To take my cell phone away from me. 내 핸드폰을 away from me는 나로부터 멀리 갖다 놓으라고 부탁했다. 즉, 나에게서 핸드폰을 떼어 놓으라고 부탁했다. 이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to take 하라고 부탁했다. 우리 선생님은 order는 명령했다. 예요 나한테 자, 하라고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도 있어요. Not to be late again. 다시는 지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허락하셨다죠. 부모님은 내가 예, 고 캠핑 하는 걸 허락하셨다. 커스터머 그 고객이에요. 그 고객은 요구했다. 회사가 리펀드 예, 지불하다. 환불. 아 지불이래. 환불. 다시 돈을 되돌리는 거. 환불하도록 요구했다. 그 회사한테 환불해달라고 이 말이죠. 예, 그 고객은 회사한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 그의 거짓말, 거짓말은 커즈는 일으키다, 야기하다, 마치 메이크 같은 거야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녀한테 마음을 바꾸라는, 아, 그녀가 마음을 바꾸도록 일으켰다. 즉 그녀가 마음을 바꾸도록 했다 이거죠. 근데 메이드라는 사역동사를 쓰지 않고 그런 원인이 되게 했다라는 소리로 커즈를 썼어요. 커즈는 일으키다,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이런 거거든요. 즉, 그녀가 마음을 바꾸도록 했다. 의사는 충고를 했어. 그한테 뭐하라고? 스탑 스모킹, 담배를 끊으라고, 금연하라고, 예, 충고했다. 계속 뭐뭐 하도록 하는 행동이잖아요. 행동, 행동이니까 동사인데 동사를 떨렁 그냥 쓰면 안 되니까 툴을 썼어요. 다 쓰는 거야. 뭐만 빼고, 예, 사역 시각만 빼고, 사역 시각은 툴을 뺄 것. 헬프는 둘다 됩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 잘 해두세요.